I'm gonna disturb you for o n o n Good morning. I'm in Mongkok right now. m o n g k o i in the e s t a n o d a y I'm going k o go to the most bad customer service r e s t a u r i n t I'm bad customer service, but I like the t a s h 도자했어도 도자했어. a 자했어 o 여자애 서도, 여자애 서도, e 자애 서도, 여 e 애 서도, 여자애 서도, 여 h I 서 e 여 e 애 i 도 t 자 e 서도, 여 d 애 서도, 여자애 서도, r 자애 서도, e 자애 서도, 여자애 서도, 여자애 서도, 여자애 서도, 여자애 서도, 여자애 서도, 여자애 서도, 이자애 서도, 여자애 서도, 여자애 자애 서도, 자애 서도, 苏记甜苏记甜苏记甜茶餐食通粉意粉嗰啲啊茶餐嗯你要叉燒通粉定意粉通粉炒蛋定煎蛋呃好滑嗰啲蛋好滑啲炒下蛋系包定多士哦个多士多士好啲啊帮佢嚟一嘢先热先嗌嘅啊热奶茶转头先嗌惊台啊 o k o k 唔该我食咗 Wow. So I c a m right, I c a m r i g a n u a McDonald's more faster than the McDonald's h r i g h g t Oh, macaroni soup And this i e egg, g Ah, I o c l e h You have to clean this I forgot to c it I'll pour it here, egg 와 <목소리도> 음 너무 맛있는데? 이기 이게 봐봐 이게 이 계란 이 계란은 어떻게 먹는 거는 여기 계란 위에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어 <놀람> <놀람> <놀람> 연아는 마카로니 아니면 파스타 선택하는데 나는, 손에 손해, 할수 있는데 나는 마카로니 먹고 싶어서 마카로니 시켰어. 국물 먹어볼게요. 오래만이안 오니까. 그냥 소고기 막 나와요. 소고기랑 돼지고기 막 나와. 아, 라면, 약간 살짝 라면 스프. 근데 소고기 라면 스프 같아. I'm g o to go t h e tea shop. m g i n g t h e tea shop. m i n g to g h e tea h o p m i t e a h i t h a s h g t t h e a o i n g t s I'm i t e a h o n g t s I'm i t e e a o n g t t a I'm i n g t e a s o g n g t a I'm g i to go e t a s o n g t e I'm your e o n g a t r a e s a r a t Here's my n i n n i Look at this mm. Look at this, do you see? n g doing doing doing l i t Doing doing o e 푸딩, 그 푸딩. 너, 얘들분이 슈가 너는 안돼요, 안돼요. 이거 이거 술탕 넣으면 안돼요. 진짜로 나 믿어봐. 왜라 하면 이거 추우니까 술다 넣으면은 그술다안 넣어. 술다안 넣으면은 너는 그냥 먹을 때 그냥 술다 먹는 거예요. How you finish the pudding? I teach you. 어떻게 다 먹을 수 있으면은 이거 넣으면 됐다 음. 이렇게 먹어야지. 나이도 Trust me, guys. 나미도 이렇게 맛있어요. 아니 홍콩 사람 하이레 먹어요. <웃음> 네, 한대쪽에남 자기 얼굴에 진나 진나, 진나, 진나, 진 같아. 나진 <웃음> 나다 먹으면 은 이거 인정받아야돼요 너무 맛있잖아요 이렇게 먹으면 뭔가 느낌이 가야될 것 같애 나 너무 늘었어 여기에서 30분 동안 먹었냐 나 Can I disturb you for second? Oh yeah, i s n it? Are you Japanese? 아네 uh, I'm looking for a translator, actually Oh, Japanese? Oh, translator? Do you think you can help me? No, but I'm coming though. Oh, so you're on holiday, t no? Yes, I'm on holiday. I'm so sorry though. That's it. a love you t s o Bye, for the n e t a I'm looking for someone who huh? can help me in Japan. a h so you work in Japan? Uh, no, I'm, I'm trying to work with Japanese. Ah, okay, okay, I got it. Use water. I don't live in Hong Kong, so. Uh, you don't use it? Yeah, first. I don't use it. Uh, Instagram? Insta ah, yes, I use Instagram. Okay. Hey, thank you. Have a nice day. Hey, u s e o y u h p h o n e is t k a g r e a m o k a y h e okay. y o o a y e k a y o u e a y y o u e okay. y o e o a y y o e okay. 이 o u 이 e o 이 a 게 You're okay. You're okay. You're o k a r k a y y 뭔가... 어 그럼... 너... 전화번호나 한테 주자. 나는 너 연락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야. 해줄 수 없지. 아 어니까 어, 여기 배종원 가고... 가반한 가나 어제 용산에 배종원 용산 봤는데... 여기 아니었어? 어, 여기 조용 봐. 여기 뭐고요?